일정이 조금 많은데 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저희 프리랜서 일상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은 이렇게 시딩 온 것들이 한 박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새로운 제품들을 한번 써보면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무색 모양의 토너인데 이게 진짜 순화돼요 이게 허브 성분 들어가 있어가지고 엄청 순한데 토너 인데도 수분감이 되게 좋은 편 같아요 되게 맨질맨질 맨질 광도 잘 나고 진짜 아무 향이 안 나요. 진짜 물 같이 생기지 않나요? 아무 향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촉촉하지? 굉장히 촉촉하고 마무리감이 되게 실키예요. 요거는 로백틴 트리트먼트 로션인데 지금 요렇게 얼루어에서 클린 뷰티 특집으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패키지가 다 엄청 군더더기없고 포장도 진짜 바대포장 일도 없이 깔끔하게 왔더라고요. 얘는 아까 그 토너보다는 살짝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앰플 바르기 전에 에센스 느낌으로 한번 레이어링 해줄게요. 약간 저처럼 택배 많이 까는 사람들은 과대포장하는 브랜드보다는 이렇게 깔끔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로 보내주시는 걸 훨씬 좋아하거든요. 아무리 예쁘게 포장해도 다 쓰레기여가지고 와 근데 대박 촉촉해요. 이게 속보습을 채워주는 에센스여가지고 히알루론산이 7종이나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짜 쫀득쫀득해요. 앵간한 크림보다 보습력이 좋고 매끈매끈. 아주 신기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약간 하는 일이 이런 거다 보니까 이렇게 맨날 맨날 다른 제품들 막 써보고 테스트해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다음은 비비드로 체리 콜라겐 퍼밍 캡슐 앰플. 언니 얘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딸기잼인 줄 알았어. 체리 콜라겐 성분이 들어가서 제형감이 이렇게 쫀쫀하다고 하는데 끈적이진 않고 되게 촉촉하게 쫀쫀한 그런 느낌이에요. 콜라겐 성분이 들어가서 그런지 탄력 광채 이런 케어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촉촉한데 진짜 물처럼 쓱쓱 발려가지고 좀 콜라겐 앰플 중에 잔여감 남거나 좀 끈적거리는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스킨케어 마무리 항상 이렇게 퍼프로 한번 쓸어주면서 필요한 수분만 넣어주고 약간 유분감은 싹 걷어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베이스는 이 클리어 킬커버 쿠션 리넨 컬러 진짜 컬러감 너무 예쁘고 촉촉한데 마무리감은 매트하고 아주 육각형 쿠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지금 9시인데 제가 밤늦게까지 나가 있어야 돼가지고 베이스 지속력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섀도우는 요 페리페라 잉크 포켓 섀도우 이게 4군데 여기 음영 컬러가 두 개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수정 화장하기에도 되게 좋고 컬러 구성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요거두개 섞어서 저는 원래 핑크핑크하게 하는 거 좋아하지만 오늘은 날이 좀 추워가지고 프렌치를 입을 거라서 살짝 뮤트한 느낌으로 눈 밑에 베이스를 넓게 깔아주고 이거 두개 섞어서 쌍꺼풀 라인이랑 언더 저는 요즘 색조를 음영을 짙게 주지 않아요 거의 모든 걸 속눈썹으로 끝내는 편입니다 그게 요즘 트렌드기도 하고 속눈썹 붙여주면 음영 깊게 안 해도 메이크업이 되게 화려해져가지고 이게 언더에 깔아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속눈썹까지 붙여줬고 제가 완전 예쁜 글리터 팔레트를 새로 시켰거든요 진짜 너무 예쁘죠 뭘 쓸지 고민이 되는데 오늘은 트렌치 입을 거니까 이심오한 골드펄 눈두덩이에 올려서 좀 밝혀주고 너무 예쁘다 이 살짝 피치빛 도는 컬러로는 애교살 오늘 처음 써보는데 진짜 예쁘다 눈밑이확 밝아지네 립은 요즘 완전 빠져있는 이 에뛰드 글로우 피싱 틴트 저 원래 이런 미지근한 컬러 진짜 절대 안 바르는데 이거는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조금 시간 지나면 은 올라오는 광이 너무 예뻐요 며칠째 계속 바르고 있는데 이게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이게 너무 많이 올리다보면 은 약간의 요플레 현상이 있긴 해요 그래도 너무 예뻐가지고 블러셔는 맨날 쓰는 이 슈레피 팔레트 정말 이딱볼 중앙에만 이렇게 와 지금 나가야되네 밖에 비 엄청 오고 난리가 났네 고양이가 구경하고 있네 <웃음> 비가 너무 많이 와? 지금 마국스 넣어드리래? 그냥 이따가... 같이 넣어줄래 고기 나올 때 고기에다가 고을... 칠크팩에마국스까지 해드릴게요 해야 돼, 아 근데 잘라 근데 내잘나 이거, 이거 약간 그 동영상이야 치침즈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나 이거 벗으면 약간 반팔인데 눈으로 <웃음> 하더라고 봐봐 <웃음> 이렇 어, 이렇게 해봐 아니 니가 <웃음> 가슴 이렇게 드리, 드리, 드리, 드리밀어봐 왜? 근데 니가 <웃음> 니색키가 네 되게 잘 보여 네. 그걸 어, 해 돼. 그걸 해놔 그래. 진정 무료 잘 빠졌어 그 <웃음> 아 우리가 누가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알콜 브레이크를 해제합니다 짠나오 생각도 없어? 아 있는데 어? 솔직히 이렇게 싸들고 다니는데 한국 때까지 들고 다니면 힘들어 어, 이런 거 처음이다 맛있어 맛있어 피자 같아 야너무 어? 좋아하는 맛이야 잘 찌는 맛 약간 나의 인, 성이 돋보이는 부분은 찍어야 돼. 그걸 가져와가지고, 얼굴을 왜 나온지 묻는다. 썸네일도 모그 어울리는 향기를 맞춰가지고 가라고. 근데 얘는 약간 윤기가 잘 어울리고, 너언제에 약간 맡았을 때 약간 진짜 완전 남자로 해먹는데? 어, 어, 내가 두개다 받은 척아 <웃음> <웃음> 와, 나근나 향수 사서는 진짜, 진짜 오랜만이야.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진짜 오랜만이지 지금 울어야 되네. 아! 근데 맡아봐. 근데 음 아, 진짜 막... 어떻 조금 나아... 하나 얘가 계속 부시키라그리 집이 많지 않아왜초나와초나보면안 되는 제 집? <웃음> 아, 동영상이야? 아, 어, 리포로 왔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어... 이난다 음. 음. 음. 좋아 나 무시해도 됨. 아, 알겠어 간장 내 간장 증제 어디 있는 알죠? 하지 말고내이거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러움하시아 근데 그런거 가하게해 내가 하는거 내가 너무 동라한 그런 어. 말도안되는 어. 그래서 썸네일 하나 뽑아야 되잖 않아? 어. 아 되돌려 근데 약간 썸네일이 보통 이렇게 얼굴이 나오고 텍스트가 나오고 약간 이러드만 왜 분석해 분석하지마 어? 어방 괜찮아 셔터 누를 <웃음> 때는 포즈치아는 전시간으로 바로... <웃음> 아직 해디안 했어? 아 잠깐 포즈치알콜 브레이크를 잘다어될것같은 <웃음> <웃음> 미소 된장 말하는 거? 아. 이런 어, 이런 데를 갔는데 대창이 막 들어있는데? 그게 못참아이 근데 너무 느끼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맛이야 응. 아 그래? <웃음> 어, 너무 느끼하던데? 저 일본 <웃음> 가서 못 사다 먹었김치쌈안먹어안 먹었다 아 나 누나한테 누나 저번에 가방 사진에 그려놔 오오오 빨리빨리 빨빨 빨리, 빨리. 친구들 <웃음> 사이에 서네 있어 가왜 있어 근데 내 사진이 니가 왜 있어 나왜 있어 아 반장 같치겠다 반장 네 그치 너 원래 턱만 나오는 재질 맞아? 원래 이래야 친구들이 진심으로 봐아 자기 얼굴 보이지 않아요 나나상 네.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걸구고을 찍어 지적인 대화를 위한 얇고 넓은 대화라면 지대 넓냐? 나는 아, 네, 그게 있었어. 확실히 그 누나가 보내준 그 영상 있잖아요. 그 요약 그 애니 그거 안 맞으면 돼. 응, 응. 확실히 이해가 안 됐다. 어, 나 그거 안 맞으면. 그래. 근데 이미 잖아라 아, 그거 안 맞으면 맞았어 근데 펑스를 봐가지고 너가 느낀 게 뭐야? 그 그니까 진짜 인간. 아, 요 그렇게 무서워. 약간 <웃음> 그니까 인간은 그냥. 미완 그 자세다. 혹시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냥 거기에 너무 좌절하지 말 안. 응. 원래 원래 방어하는 존재다. 팁 고잉하는 그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너무 많다 맞 그래도 그래도 다투자. 그냥 얘랑 그.